매장에서 저희 10만 원 상당이었죠. 네, 음 응, 구매 가능한 거였는데 혹시 어떤 제품 사셨어? 구경해봐도 돼요, 같이? 네, 네. 음 일단 유키 젤레일로 아... 조금 많이 구매했거든요. 자 <웃음> 일단은 가격 대비 좀 괜찮았고요. 음. 그리고 컬러가 저는 좀 되게 여리여리한 컬러를 좋아하는데. 이 발레리나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푸셔입니다. 푸셔? 풀샤? 푸셔는 왜 선택하신 거죠? 아, 돈 주고 사기엔 아까운 느낌이 있어서 아, 이기에 네. 음. 여기 몰드 제품인데, 요즘 일본에서도 유행한다는 몰드 네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따라 연습해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구매해주셨는데, 손톱 위에 올리면서 예쁘게 아트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황금 티켓 이벤트는 제게 너무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앞으로도 네일아트를 하면서 더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황금 티켓 이벤트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제가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사라센 많이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와 황금 티켓 이벤트에 당첨돼서 상품권으로 많은 제품들을 사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일아트의 길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라센의 이벤트와 함께 시작하는 이 시점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라센 감사합니다.